자, 지금부터 Atom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파일을 선택하고요. Open 폴더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걸로 뭘 지정하면 되냐면, Document Root를 지정하면 되겠죠. 자, Open 폴더를 눌러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ocument Root를 저는, 어,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. 여러분도 들 다큐멘트 루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자 폴더 선택을 합니다.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을 선택하고요. 여기서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WinAMP 아이고 제가 더블클릭을 해버렸네요. 자 다시요. 파일 오픈 그 다음에 WinAMP로 가서 Apache2의 htdoc를 선택하고 Open 누르면 예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.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, 어떤 장점이 우선 생기냐면 이 메모장과 같은 에디터는 어, 여러분이 파일을 편집할 때마다 그 파일을 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되니까 더 시간이 걸렸죠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면 더블클릭 할 때마다 그 파일이 이렇게 탭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탭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파일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라 중요한 장점이 생깁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, 알록달록 하잖아요. 자, 알록달록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단어들, 뭐 단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아무튼 저런 키워드들이 어떤 문법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태그의 이름이라면 이렇게 저런 색깔로 표현을 해주고요. 속성이라면 이런 색깔, 그리고 값이라면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찾거나 아니면 이 코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이 각각의 코드가 몇번째 라인에 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뭐 소통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에디터들은 대부분 확장 기능이란 것이 있습니다. 자, 확장 기능이란 것은 그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 것들을 외부 개발자가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요. 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에디터의 기본 기능을 뛰어넘는 예,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아톰도 확장 기능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한번 확장 기능을 하나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 안에 Settings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. 자, 맥을 쓰시는 분들은, 자, a t 밑에 보시면, 음, Open Your 아, Preference라는 것이 있죠. 이 Preference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Install이라고 돼 있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는데요. 자, a t 에서는 확장 기능을 Package라고 부릅니다. 자, 여기서. emmet, m i -E t 이라고 입력하고,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. 그러면 e m e t 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이첫 번째에 있는 emit 보이시죠? 저것을 인스톨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돼요.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설치가 끝난 거고요. 이 e m i t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환상적인 도구입니다. 자,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꽤 고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죠? 특히나 메모장을 제가 처음부터 에디터를 쓰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수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메모장 같은 걸 써서 좀 어려움, 좀 불편함을 겪어보셔야지만 이런 도구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좀더 인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우리 개발자들은 마음이 설레어요. 얘는 또 어떤 환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그거 보는 게 일종의 장난감이고 낙인 사람들도 많아요.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자,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. 자, htdoc라는 저 폴더 밑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저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, 그리고 New 파일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화면인데요. 여기다가 파일의 이름을 적습니다. 어, 저는 emit이라고 하고 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. 자, 됐죠. 그리고 이런 에디터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자, 여기 있는 이 탭을 오른쪽 클릭해서, 어, split righ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화면에도 이 m.html 에디팅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건 이제 지워도 되고요. 그럼 화면 두 개를 보면서 왼쪽에 있는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한번 제가 에디터에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옆에 있는 사이드바는 좀 눈에 거슬리니까 자, 뷰에서 토글 트리 뷰를 하면 얘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. 자, 됐죠? 자, 우선 어, 위에거는 그냥 치고요. 그 다음에 html이라고 입력하고 여러분이 emit을 설치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. 자, html 입력하고 탭 키를 눌러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코드가 자동완성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,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어, 나오는거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head라고 입력하고 탭 엔터 메타 라고 입력하고 탭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럼 뭐 이거는 그냥 입력해야죠 utf 8자 됐죠 자그 다음에 body라고 입력하고 탭 그리고 header 탭 h1 탭 그리고 a 탭하고서 http 땡땡 localhost라고 입력합니다. 그리고 어여기로 가서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입력하면 되겠죠. 자, 됐죠? 그다음에 nav 탭 엔터 ol 탭 엔터 <웃음> li 곱하기, 삼, 그리고, 꺽쇠, a 까지 하고, 탭. 어때요? 세 개의 li 태그와 그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가 추가된 상태로 이렇게 링크가 한 번에 만들어지죠. 자,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. 아이고, 카피를 더할걸 그랬네요. 자, 그냥 다 카피할 걸. 자,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vc 그리고 옆에서 op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. 어때요? 상당히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죠? 예. 그리고 다시 화면을 합칠 때는 이렇게,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합쳐지죠. 자,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, 여기 있는 이 로컬 로스트라고 하는 주소를 다른 주소로 바꿔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하나하나 수정하셔도 되겠지만, 자 똑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자 똑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셀렉션으로 가보면, 어, 아니에요. 셀렉션으로 갈 필요 없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.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이 됩니다. 자,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. 여기서 다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멀티 셀렉션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주소를 만약에 Open Tutorials.org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메모장과 같은 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.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라 것이죠. 이 에디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,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,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요. 뭐, 저도 이거 좀 써보시, 써보고, 사실 저도 이거 많이 안 써봤어요. 이거 저 써보고, 저도 강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, 혹시 제 강의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, 있을 수도 있어요. 없을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e m i t 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봤고, 어, Atom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자,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에디터에 빠져있을까봐 걱정이에요. 자, 우리 수업은 에디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에디터는 나중에 차차로 보시면 되고 우리 수업의 나머지 내용으로 집중해 주십시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